강철 멘탈과 에이징커브의 최종전입니다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효과적으로 위쪽에 태풍이 내옹이 위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여기 아, 체력들이 아슬아슬 위쪽에 절고 네, 일단은 아까 킬멘트로 재앙선수도 잡힌 모습이고요. 네. 아, 다시 나왔죠, 재앙선수. 제로봄을 물러갑니다. 와... 그래서 일단은 히트 선수가 체력이 없는 상황이라서 절고절고절고 아오, 히트 그 체력으로 그리고 이 실력 같은 피를 또 광호가 버텨지게 만들었죠. 네, 힐을 또 주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채워줬고요. 자 그리고 제천각! 태풍! 대앙 어, 선수가 아까 같이 두 명을 붙일 수 있는 스킬 연계가 된다면? 자 각성기까지 썼고! 태풍을 물어서 득점 만들고서 다음 생각을 할수 있구요 네, 제로붐의 각성 기를 썼기 때문에 일단은 쉴드를 받고 싸웁니다 자, 태풍 선수 잡았고요 아. 열의 신장한번 밀고 아.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스코어는 역전 4-3 대 3. 네, 강철멘탈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온 상황이고요 어, 재앙 밀려? 재앙 밀려, 재앙 분려재 재앙 밀려 이거 순식간이거든요 조분각 시간을 조금 더벌 필요가 있어요 아, 히트가 비신같이 달라왔어요 아, 스코어, 아. 스코어 제로붐까지 원 플러스 원인데요 네. 쏘는 선수를잡기는이동기가좀많거든요키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여기 한번 운 귀여운 고여쪽에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체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시이 이제 한번 남았거든요. 네. 이제 강철 멘탈은 딱한번 이기면 그 역사가 흔들립니다. 네. 자, 지금 데미지도 기토다 선수의 배틀마스터가 워낙 잘 쏟아부었고요. 무엇보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제로봄 선수의 홀라이의 움직임. 어, 아, 그렇죠. 네. 과연 이대로 승부가 마무리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타이밍을 턴을 벌기 위해서 이 김도현 선수가 들어왔고 1포니이야 10번이었어요 지0까지잘어요어갔거든어요1이요번이 너무 압도적인이요야에이징 커브가 이번싸었을 엄청나게 잘걸었습니다0번이었어요1 시간을 끌긴 했어요1 0 네. 선수가 폭주 모드. 근데 네, 이거만으로도 어 이거는 근데 전반적으로 체력이 쭉쭉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폴라가 쉴드로 어떻게든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자 만... 배마까지 같이가죠 네 이거 이 타이밍에 지금 체력 빠지는게 제일 안좋은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체력품 소수가 기상기까지 써가면서 자 태풍 뛰어들어왔고 자 그래도 컬 진짜 컬 그리고 머사크 퓨리 와 이번에 에이지 커브 압도적으로 초반 다 네. 보시는데요. 네. 자, 눌법. 배마. 음. 어, 어. 아, 그 복살소가 잘 버티긴 했었어요. 공진곡으로 네. 느리게도 만들었고요. 네. 아, 점점 멀어지는데요, 스포 차이가. 야 이거를 오히려 강철 메탈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와. 쫓아가는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어, 괜찮은데... 히트까지는끄어둘수 그 아. 있을지 모르겠어 아, 근데 제압. 아, 기공, 배마가 다 같이 체력이 없어요. 네. 이게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태그매치로만 들어가서 스코가 너무 좋 오히려, 오히려, 네. 오히려 버서커가 윈드블레이드, 그리고 드더스트피니시 스트라이크! 와, 히트 선수 거의 뭐분노했는아 분노한댄지! 이가어마어 히트! 어마어마하네. 아까 50만대가 최대 50... 이거는 그냥 60만이라고 봐주세요 다 놀림으로 할게요 아, 이거 59만 7천 이렇게 읽으면 진짜 화나요 이거는 60만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러시를 올수 있다라는 에이저컵의 심리전 때문에 일단 지켜보면서 네. 아직 버틸만 하거든요 그렇죠이 정도면 아직 자 그래서 자방어방어한번 밀어내고 또한번브레이크 이러다가 히트 잡히면 이제 난리 납니다 자, 그런데 피니스 스트라이크 아, 어디죠? 전반적으로 체력이 빠져있습니다 어, 아! 어, 기공! 심포니아까지! 심포니아로 심보. 심보니아, 잡자 재앙, 잡자! 제왕! 제왕! 제왕! 제기그 기공장! 보안사별팍! 어, 이건 잡히네요 아, 이건, 이건. 자, 제왕을 끊는 거는 결국 성공! 어, 근데 이거 합류각이 아직 안 나와서 네.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 아 이게 그... 제왕 선수가 불렸을 때 아예 가구 케어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깔끔히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아. 그런데, 오히려, 뒷두연 씨 체력이 더 빠졌어요? 아, 어, 그래서 태풍 지금? 태풍? 태풍. 떴습니다. 코너 무거운. 태풍. 태풍. 그, 안녕하세요, 태풍. 아, 아 태풍. 이게, 어, 아, 폭발 데미지가 안 들어갔죠, 이러면. 야, 이걸, 광어가 마무리를 했어요. 아, 이거 광어 선수 지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어. 태풍 선수를 한번 살렸잖아요. 네. 아, 이거 텍스 다시 절반 저... 마무리 대포 어, 끊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죠 네. 자, 응진 왼쪽에 절구 깔았습니다. 어, 광호 선수 그대로 놔두고 싶지 않죠. 지금 체력 페북 중이라. 네, 킬더 주면 안 돼요. 금철 메탈은 아, 정이 올라가고 채로 머리. 네, 아오. 잡혔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레이징코어 뭐가 지금 본인들의 턴만 쓰고 잘 빠졌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광호 선수를 이제는 끊어줬습니다만. 자 지금 타이밍에 체력이라도 많이 빼야돼요마선수가나 아, 이제 가호선수가나왔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진짜, 진짜 없어요 근데 나머지나머지 나머지 체력만 버이면1 5초 이제 가세선랑 비슷한 그때인데 자, 이제 자, 세트세트 네, 세트. 진짜 데미지가 와 소리 나올게 엄청나게 쏟아부었고요. 그걸 뒤에서 조용하게 케어해줬던 광어선수에게도 박수 붙이고 싶습니다.